안녕하세요 이탄트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뭐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계속 스케줄 때문에 바쁜데 네, 그래도 리뷰 컨텐츠 좋아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힘힘 힘 받고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원래 계획하던 대로 리뷰 컨텐츠를 오늘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카메라 케이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몰 리그 사에서 나온 에플레이트 하프 케이지라는 제품인데요 겨울에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지금 제 바디는 소니 알파7 마크3 바디이고요 지금 보면 하프케이지라고 해서 전체를 감싸지 않고 있는 엘플레이트가 달려있는 케이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프리오더 그러니까 기성 고객들한테 팔기 전에 테스트용 프리오더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요 지금은 보니까 제가 샀던 가격이 두배 이상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k 이지 제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k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쓰는지, 이게 또 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인트로 볼게요. 여러가지 기능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케이지라고 하면 이렇게 뭐 블랙 색상의 카메라를 이렇게 둘러싼 프레임을 얘기를 해요 제가 쓰는 케이지는 하프 케이지라고 해서 전체를 다 감싸지 않고 이렇게 중간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만 감싸고 옆부분 이쪽은 또 케이지가 없는 부분 이런걸 하프 케이지라고 하는데 하프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기능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떨어져도 카메라 바디에 바로 닿지 않고 프레임에 닿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쪽으로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하프 케이지라서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메라 케이지의 기능은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수많은 구멍을 보세요 홀 이게 디바이스 커넥팅 홀인데 각 사이즈별이 다르죠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커넥팅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달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앞쪽에 있는 이좀더 두께가 있는 게 8분의 3인치. 그리고 뒤에 요게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4분의 1인치 홀인데요. 이두 가지를 어디든, 어느 구멍이든 끼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끼워도 되고 여기 이렇게 옆으로 끼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끼울 수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기본으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마이크랑 조명을 달아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들로 케이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케이지를 만드는 회사들도 이미 여러 군데가 있고 예를 들면 알파세븐 마크3에도 한 회사에서 나오는 케이지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특히 가장 뭐 많이 팔린다는 스몰리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알파세븐 마크3용으로 나오는 제품이 한세가지네가지더 이상 될 거예요. 제가 이걸 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번째 제가 이 제품을 사게 된 이유는 원래 처음에는 L플레이트를 사려고 했습니다 L플레이트라고 해서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이랑 이 옆에 보이시죠? 이 형태가 L자라고 해서 L플레이트라고 별명이 지어져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 아래하고 이 옆쪽이 다 도브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이렇게 바로 꽂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탈부착이 편하겠죠 트라이포드에 꼈다가 촬영 다 하고 나서 바로 빼고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 지금 고릴라 포드 마우스처럼 얘를 꼈다 붙였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도브테일의 환경만 만들어 놓으면 트라이포드에 꽂았다 뺐다 뭐 예를 슬라이드에 꽂았다 뺐다 연결이 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연결을 해볼게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굉장히 몇초도 안걸렸죠 작동 n g to talk to you. 을 want to do that. I'm goin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 a 은 배터리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은 배터리를 교체할 때 얘를 이렇게 여기 버튼 누르고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삼각대나 이렇게 체결한 채로 바로 교환을 할수 있고요. 네, 자석으로 붙어서 올라가면 안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 버튼을 누르면 빠지는 식. 제품의 특징은 이 옆에 저는 이게 좀또 매력적이었어요. 이 그립. 그립을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핸드헬드로 찍을 때는 팔 자체가 이렇게 조여져 있고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저는 좀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양손 파지를 해서 이렇게 좀더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이 자세가 편하신 분은 편하시고 불편하신분은 불편하실수가 있어요 이 아래를 보시게되면 육각 네, 렌치가 자석으로 붙어있어요 이렇게 육각 렌치를 풀어서 네, 이 부분을 네, 풀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냥 그온 케이지가 돼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까지 열리거든요 이게 체대인데 이렇게 열어서 이쪽을 이렇게 잡고 다닙니다 L플레이트 하프 케이지 말고 그냥 L플레이트도 있는데 L플레이트도 이 시스템은 똑같아서 그냥 L플레이트를 구매를 하셔도 이 파지는 이렇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케이지까지 필요 없고 l 플레이트 살래 하시면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것도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 사용하면 좀 불편하다고 느낀 거는 아무래도 이게 프레임이다 보니까 무게가 무거워요 몇 그램이 었더라315 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15 그램 알루미늄 합금 315 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지를 연결하고 좀 불편하다고 느꼈던 건이 무게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인 남자가 들기에는 뭐 그렇게 무겁지 않고 DSLR 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무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풀 프레임 바디에 뭐 L 렌즈 또는 N 렌즈 하나 달려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추가로 구매를 이탑 핸들을 구매를 했어요. 이 핸들 뭐왜 구매를 했냐면은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슬라이드라든지 트라이포드에서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스트랩 우리가 보통 카메라 사면 다 달고 다니는 그끈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영상 하시는 분들은 스텝을 제거해서 바디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얘를 이렇게 계속 그냥 들고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달고 이렇게 걸어가면 좋고. 촬영할 때도 무릎 굽히고서 니자 스텝으로 이렇게 하면 약간의 증거 효과로 촬영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들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겁고 되게 편해요. 두 번째는 엘플레이트 옆쪽에 마이크를 달기 위해서 좀더 용이하게 탑핸들을 달기 전에는 중앙에 끼웠었는데 사팬들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중앙에 놓기가 좀 그랬어요. 얘는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이름도 제가 띄워드릴 건데, 얘를 구입을 해가지고.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브이로그 세팅이거든요. 나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들고, 네, 이런 식으로. 들고 다녀요. 네, 그럼 오늘 케이지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혹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답변 다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월 마지막주에 있는 P&I n 관련해서 제가 P&I n 전에 컨텐츠 하나 올릴거예요 컨텐츠랑 다른 리뷰랑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컨텐츠 올릴거니까 많이 봐주시고요네 그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